당신은 사랑 내 가슴이 무너져 내 가슴이 찢어져 아 없는데 아 내절 4월 6일 방송될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토크 콘서트 1회에서는 탑세븐과 마스터들과의 백문백답이 펼쳐집니다. 역대 최강 탑세븐과 마스터 군단이 총출동해 웃음과 감동이 폭발하는 토크 열전으로 뜨거운 뒤풀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탑세븐의 비하인드를 낱낱이 밝힐 토크부터 탑3가 직접 가져온 사진으로 진정성을 더한 인생 스토리송까지 풍성한 볼거리로 팬심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마스터들로부터 냉혹한 평가와 하트를 받아야만 했던 탑세븐 멤버들이 마스터 백문 백답을 통해 대방격에 나선 가운데 진정성과 표정관리 등 엄격한 심사 기준까지 밝혀져 기대감을 드높입니다. 진혜성은 이홍기씨는 왜 안오셨을까요? 라고 웃음띤 얼굴 뒤 무시무시한 속내를 드러내 마스터 군단을 떨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진욱이 부른 회초리와 대학부의 사랑의 누나 중 원곡자 장민호의 양자택일 결과부터 무자식 상팔자를 외친 진성이 뽑은 아들 삼고 싶은 멤버 장윤정이 엄마와 너무 비슷하다고 밝힌 딸 하영의 남편감으로 고른 멤버는 과연 누구였을지 본 방송에서 전부 밝혀집니다. 또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작곡가 신곡 미션 당시 진혜성만 아니길 바랬다는 솔직 고백으로 녹화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에 얽힌 사연과 단 4글자로 네 박지연의 최단시간 오라트 신기록이 깨진 생생한 현장까지 모두 담아 공개합니다. 미스터트로트 탑7과 마스터들의 살벌한 백문 백답은 오늘 6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구 대신 할수 없는 그대를 볼 수가 없는데, 그대 인데내 하나의 사랑, 내 가슴 뒤져져 그대를 놓을 수가. 내 영혼을 용역하